오늘은 눈물 연기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해 볼게요. 눈물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눈물 연기를 잘할수 있을까? 이런 거를 지금 정보를 찾아보고 연습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 눈물 연기는 연기자들이 평생 연기하면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연기예요. 그러니까 눈물 연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신인때 내가 눈물 연기를 막 연습해야지 라고 한다면 조금 잘못된 방법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물 연기를 하는 이유는 연기자의 감정이 어느 정도로 잘 올라오는지 이 연기자가 어느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예전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어... 연기자들이 어느 정도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 하나의 그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볼 때는 눈물 연기를 일반 신연기자들이나 연기 지망생들이 많이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쓸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눈물 연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게 필요한 것처럼 그 눈물 연기가 안 되면 연기자가 안 되는 것처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눈물 연기는요. 진짜 내 안에서 감정이 막 끓어오르고 기뻐서 눈물이 나든 슬퍼서 눈물이 나든 그 진실된 감정이 중요한 건데 그거 없이 간혹 어떤 데 보면 눈을 뭐 이렇게 부릅 떠서 눈을 아프게 해서 시큰거리게 해서 눈물이 고이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눈물 연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눈물 연기를 정말 잘 하려면 내 감정이 풍부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꼬마 아이들은 눈물 연기 참 잘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순수해서 그러거든요 순수하면 감정 기복이 좀 심해져요 감정도 컨트롤이 잘안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눈물이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 정서가 메말라지고 그 순수한 감정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눈물이 잘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억지로 테크닉으로 만든다 그럼 눈물 연기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물연기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때 느꼈을 거예요 눈물이 고일듯 말듯 이제 막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질랑 말랑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슬프고 가장 격한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눈물을 이렇게 흘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생각해서 눈물 연기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흘러야 내가 눈물 연기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눈물을 빨리 흐르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촬영장에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어 조연 끝까지 만약에 향후 10년 안에 조연 끝까지 빠르게 성장을 했다면 그래서 눈물 연기를 할 필요가 있다면 실제로 촬영장에 갔을 때는 그 눈물 연기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 현장에서는요 시간이 돈이거든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까지 그 사람들이 다 기다려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떤 방법 쓰겠어요? 당연히 안약 넣고 눈물약을 넣어요. 그래서 눈물이 고이게 만들어 놔요. 그 상태에서 준비가 되면 슛이 들어가서 눈물이 또로록 흐르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눈물 연기를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수많은 연기들 중에 눈물연기가 핵심이 아닌데 그리고 눈물연기라는 건자체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감정이 기본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연기로 눈물연기가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 위한 테크닉을 배운다 눈물을 내가 흘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빠르게 내가 흘려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감정을 몰입하고 집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물 연기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눈물을 빨리 흐르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그만두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감정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야지 눈물을 흘리기 위한 연습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명장면에서 내가 눈물 한방흐르는 울그 정도의 역할을 맡아서 진짜 눈물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 상황에서의 눈물은요 안약을 넣거나 여러분들이 눈을 시큰거리게 해서 눈물이 흐르게 하나 이런 연기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겠죠 정말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감정이 끌어올라서 눈물 연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 감정이 끌어올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 장면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기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순간을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가 눈물 연기 연습하겠다 그럴 바에는 다른 연기 공부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